150만한 거예요 지금 한번 따볼까요? 응? 버섯이에요 버섯, 퍼프 버섯이라고 이거 이것도 동부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별의별 버섯 다 보네요 이렇게 딱. 가면서 봤는데, 저 뭐, 쓰레기야? 축구공이야? 뭐야? 하고 이렇게 딱 보고. 근데, 버섯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이야, 어쩌면은, 이렇게, 어? 이게, 굉장히 큰 거예요. 이거 비교를 해보세요. 이거. 와. 내일, 밝을 때, 지금은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, 예, 해도 조고 늘 일어나서 오늘도 여기 흙에 써에서 잡니다 늘 일어나서 어, 다시 와서 딸수 있으면 따 보겠습니다 저것도 되게 맛있는 버섯인데 와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어디지? 여기 있다. 여기야, 여기. 가만있어. 여기서 따자. 여기 있어. 거기 있어봐. 속이 달려 그랬었는데 속이 안 깨끗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, 가운데가 깨끗해야 되는데 예. 엄청 커요 배구공만 한겁니다 배구공만 네. 에이 안 딸래? 좀 깨끗하지가 않네요 달라고 준비를 달라고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왔는데 음 깨끗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속에. 영상 보니까 저기 바늘 딱쪽에서 안에가 하얗게 깨끗해야 되는데 어, 저건 벌써 이게 이게 풀 줄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음, 별로 안 깨끗할 것 같아갖고 괜히 괜히 따다가 버릴 것 같아요 음. 오늘은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네. 앞으로도 앞으로도 버섯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. 딸까? 말까? 가장,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도시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어 많이 가봤지만 이거같이 멋있는 도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 이름이 뭐냐고요? 블루 얼스 여기가 블루 월스 제가 여기 여기 레스테리아에서잡고요 남쪽에 있는 거 동쪽 방향 여기 치킨우드 딴 데가 여기 북쪽에 있는 레스테리아 여기서 내가 있는, 있는 위치가 어딘가 하고 그렇게 구글맵을 보니까 강이 있는데 블루 월스를 입어요. 어 그래서 어 이름 멋있다 하고 그렇게 딱또 밑으로 와 보니까 도시 이름이 블루 월스. 갖고 너무 멋있어 갖고 한번 찾아봤죠. 오 엄청 크네.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컸는데 가까이 가니까 엄청 크네. 네. 이게 높이가 1 0피트 50피트. 신발이 2 0피트라 그랬나? 어. 까 어? 어, 추워라. 지금 해 해지고 있어요. 신발밖에 안 보이네. 여기 올라갈 수가 있네요. 위에서 한번 보고. 이게, 이 동상에 바라보는 게 정면으로 I9이 90번 도로 하이웨이가 지나갑니다. 그래서 여기가 딱 중심이에요. 미네소타가 여기가. I9이 고속도로가 어, 보스턴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데 3,000 마일 딱 중간이 이 지점이래요. 이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이게 이름이 그린 자이언트인데 이게 캔콩뭐 이런 거 완두콩, 옥수수 콩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기부를 해서. 이 도시에다가,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. The, this town name, Blue Earth. It's so cool. So yeah. awesome name. So I wanted to see. Blue Earth because they found a clay that was colored blue and it was in the river bottom, I think. In the river area. Well, they use the Native American name Makota. <coughs> okay. Could you tell me about this guy, the statue? The Green Giant, there's... We have a factory here. What factory? And it processes corn mm -hmm. and peas. Yeah. And it originally was called the Green Giant Factory. Now, it was bought out by Seneca. And the Green Giant was brought here, um, I-90, which is coming from the East Coast and West Coast, mm -hmm. and it met here. Yeah. And we had a real entrepreneur, a guy that got things done, and so he said if the I-90 is going to pass here, we need to have the Green Giant here. So, he got a bunch of business owners to buy it, and they brought it in on a f l a t b e d they had the dedication. I think it was in 74. 78. 78. <laughs> you read some signs out there. Yeah, I read it. 78. So that's uh, the beginnings. Mm -hmm. That a r v y is y o u r s Yes, it is. OK. a You y also first time here? First time here, yes. Mm -hmm. in, in Blue Earth, not the first time across the country. Why you stopped by this? I liked the name, just like you did. Before, <laughs> yeah. <actually. laughs> 어우 yeah. oh, 25불 너무 비싸다. 좋긴 한데, 이쁘긴 yeah. yeah, 한데 너무 비싸네. 여기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마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Yeah. 딱이 도시하고 딱 맞는 색깔입니다. 블루, 블루얼스. you're welcome. Yeah. 바이슨이 하도 이 긁는 게 긁는 게 하도 심해갖고 지금 동물병원에 왔어요. 보세요 예,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매달 사이로 포인트라는 그 주사를 맞춰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어 피부가 완전 히다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긁습니다. 굉장히 좀 심해요. 됐됐죠 네. 됐죠. 네. 주사 맞 주사 맞 주사 맞 잠깐. 네. 이거는. 발고락 사이에도 또 이렇게 인펙션이 어, 돼 있어 갖고고 음, 그거 먹는 약이고요 발고락 인펙션 된거 낫게 하는 거 얘가 문제가 많아요 이쁘긴 한데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음. 여기는 여기는 미네소타 What's the name of this city? Austin. Austin, yeah, Austin, Minnesota. Austin is n a h animal. There's Austin, in Texas, right? It's, it's Austin, Minnesota. People say, "Oh, you're oh, from Texas?" I'm like, no, no, Minnesota. a <laughs> u <Austin>, Yeah. Minnesota. <laughs> Austin with an A. Mm -hmm. Boston. Austin. t h e y always get confused when t h e talk about t h e r e are a lot of drugs. t h e r a t s i d e p o i n t i d e p o i n t o p s e Thank you very much, sir. Okay. How much? $218.34 오 oh 마이 갓오 마이 <웃음> 갓와 병원 얘가 돈,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하마 왔다 하면은 그냥 200불을 기본으로 나갑니다 아 매달 매달 거의 300불입니다. 거의 300불. 오늘은 좀 많이 나갔어요. 예, 다른 약도 하나 좀더 더, 사갖고 예, 오늘 좀 많이 나갔어요. 오늘이 가장 많이 돈이, 돈이 나간 날이네요. 그래도 300불, 289불, 거진 뭐 10불 모자라서 300불인데요. 어. 아유. to ask me t o n i g h about it.